머리가 좋고 이런 정이 많은 이런 좋은 자질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무섭게 깎아내리면서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문명으로 변질되는 것. 남한테 하자 잡히면 안 되니까 사기를 쳐야 돼. 겉은 포장하고 속은 비어있고 남의 허점 찾아내서 깎아내리고 너옷 그렇게 입지 마라 앞으로.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뭐 어디서 샀냐? 시장에서 샀니? 탁탁탁 요격하고 다니면요. 막 축풍낙엽이죠. 그 앞에 가면. 그럼 오늘 하루 뿌듯하시겠죠. 내가 다 바로잡아줬다. 나만큼만 홍익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양심 강의하면 제일 어려운 게 한국인들 오시면 제가요? 양심하면 접니다. 다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생을 제가 홍익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은 막 피해자 속출이죠. 진짜 홍익이면 여러분 주변에 온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진짜 홍익인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나는 홍익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고 멀리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잘 가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남을 돕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최대한 온전히 발현하세요. 남 도울 거 먼저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남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좀 도와줬다가 말안 들으면 바로 지적 나가요. 다시는 너를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혼자 막 그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만 보세요. 남을 도와주다가 짜증내고 있는 나를 보세요. 남 도와주려는 마음은 양심이었는데 당장 남이 내말안 듣는다고 화가 나요. 그거 양심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거 자명하냐라고 물어보면 힘이 꺾이죠. 몰라하고 좀 모든 거 내려놓고 초연하게 이 참나자리에서 쉬다가 한 5분 쉬다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명에 몰라를 한번 해보세요. 몰라가 되게 해보세요. 판단이 자명하게 되는데 도움이 돼야 자명의 몰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의 몰라를 해보세요. 몰라의 힘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사랑의 몰라 아닙니까? 남을 나처럼 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 마음이 이니에지, 이니에지의 육바람일에 맞는가만 보셔야지 남을 보진 마시라. 내거 보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남이 잘못됐더라도, 남 잘못된 거를 뭐 우리가 변호하자는 게 아니라 남 잘못된 거를 대처하는 내 마음은 바른가라는 데 초점을 두자는 거죠. 남 잘못됐는데 나까지 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남 잘못된 거를 대처하는 내 마음은 과연 바른가라고 해서 각자 자기 마음에 여섯 장 꽃잎, 육바람밀의 꽃잎, 이니에지 신경의 꽃잎 피우는 데 주력하면 자동으로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주변에 그 은혜를 잇고 그 덕을 덕택으로 이 흥이 나서 같이 이 홍익의 길에 들어설 분들이 많을 텐데 내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일이 망쳐지는데 다들 남탓만 해요. 한국인들은 또 머리는 있어서 남탓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인터뷰하면 막이 나라가 이렇게 된건다 남탓일걸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거니요 누구 하나 그면죄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또 같이. 공동 책임이다 하고 공동 운명체인데 우리 결에 수도 많지 않아요. 지금 남한에서 5천만이잖아요. 5천만 한번잘 살게 해보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 이 힘을 보고 전 세계가 따라합니다. 그걸 영성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전 세계 영성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전 문제 풀고 따라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명하죠. 자기 나라 문제도 못 풀면서 제가 만약에 뉴욕 가서 홍익합시다 그러면 야, 니네 나라 엉망이던데 왜 여기 와서 그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진짜 진짜 정답이면, 그 가장 니말잘 네 들어줄 사람한테 먼저 가서 한번 써봐. 더 나아가서 너부터 잘해 이거죠. 내말 들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들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저부터도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제가 구속받죠. 저부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또제 말에 신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자기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닦다 보면 이게 홍익의 비결이고 진짜 더불어 같이 행할 수 있는 요결이라고 생각합니다.